말씀드립니다. 전통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급정차 등넘어질 우려가 있으니 고객께서는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센텀 세통, 센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센텀역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t o p is Centum. Centum. The station number is K-118. The doors are on your left. Passengers intending to travel on the train. Please exit the train at the station.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